안녕하세요. 명성이 요리의 명성입니다 오늘 할 요리는 중국 동북의 전통요리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본 요리일겁니다. 바로 지삼선입니다. 땅에서 나는 세가지 신선한 채소로 만든 요리라해서 그래서 지삼선이라는이름을붙게 되었습니다. 가지, 감자, 고추, 그리고 홍고추도 다추가하습니다이 재료들은 다굴림슬림을 합니다. 굴림슬림을 돌려가면서 쓴단 말입니다. 돌려가면서 썰어주면 됩니다 여하튼 귤 쪽처럼 썰어주면 됩니다 귤, 귤 쪽한 썰어 고추도 돌려가면서 썰어주면 됩니다 향을 내기 위해서 파. 자 팔도 한번 돌보겠습니다 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름 튀길 때한 70% 달구하는데 사실 그 집에 온도계도 없고 어떻게 70%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팁을 나가지고 지금 연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 이때 그 불을 약불로 조절합니다. 자, 이때 딱 넣으니까 막 거품이 올라오죠? 거품이 올라오죠? 이렇게 좀 덜어줘야 합니다 감자가 익지 않으면 막 뭉쳐집니다. 자, 여러분. 색을 보세요. 되게 맛있게 노리노리하게 튀어졌죠? 이때, 예. 네. 기름을 빠지게 콩. 헐리에 담아주겠습니다. 같이 전분을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이게 감자 전분입니다. 가지 안에 수분이 나오지 않고 기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지는한 2분 정도 튀겨줍니다 자가지도 보세요 노리노리해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고추를 같이 넣습니다 고추를 넣고 한 30초 30초 정도 튀깁니다 충분히 넣두고 있잖아 이때 그려야 보세요 컬러가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게 잘튀어지죠 이만큼 파란색겠습니다 그리고 생강하고 마늘 넣겠습니다. 마늘은 마를수 맛있습니다. 그냥 딱 쓰겠습니다. 간장을 조금 넣어봅니다. 한줄 정도 넣으면 됩니다. 황국닭. 황국닭 넣으면 니다 그리고 소금. 사탕가루 한, 한 티스푼 정도. 치킨 파우더라나? 한 티스푼을. 자, 간은 이렇게 끝입니다. 이제 불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감자, 가지를 넣겠습니다. 센불로. 센불로 한3 0초 정도. 센불로 물기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G3세는 완성되었습니다. 자, 먹으십오 새삼슬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간이 떡볶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필요합요 아, 감자 맛이 확온는데 맛있습니다. 맵지도 않고 달콤함이 좋네요. 네, 그렇죠. 응. 먹어봐! 굉장히 맛있는 거야 명성요리 성공? 성공 성공